여러분은 지금 도겸에서 아더로 변신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. 저희 그팀 유튜버여서 어. 그 아, 반지! 반지! <웃음> 살짝 1막 때는 감추고 2막 때는 풀수 있죠. 1막 때는 이제 손을 맞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맞아요. 여러분들도 다치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테이프도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이 밴드는 39,800원 <웃음> 됐어요. 안녕하세요 마리아 갑시다 언젠가 늘 알게 될까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의 이유 눈물의 이유 행복은 너로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희망을 잃어가내 안에 불타고 있는 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버지, 아버지! 아버지! 저도 다 찾아갔는데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가족들은 전부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갓들은 전부 다 도망간 거 같아요. 도망간 거 같아요. 오늘도 힘내야 돼. 힘내. 지금 명우 준영 왔고 원의영 슈아영 수수형 권우이 이렇게 왔다. 그럼 오늘 우지, 호시, 리우. 오늘 오면은 아홉 명 오는 거네. 여덟 명가. 아 있죠. 약간 신경이 <웃음> 안쓸수 없어. 이게 다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최대한 진짜 신경 안 쓰고 이게 공연하다가도 약간 어, 얼굴 좀 생각이나. <웃음> 어떻게 보고 있을까. 1 0 분만 있으면. 아 바로 변신. 아도가 돼야 돼 응. 소중했던 모든 삶이 사랑이 빛는날 맞지 열정 열정 열정. 네 일단은 좀 캐릭터에 대해서 좀 대화하려는 태도도 조금 바뀐 것 같고요. 그때는 좀 초연이어서 진짜 하기, 뭐 어떤 걸 하기 바빴는데 뭐 지금도 아직 뭐 너무 부족하지만 또 아더라는 캐릭터를 조금 더 저로 녹여서 잘 만들어보려고 좀 고민하고 많은 분들께 더 좋은 이미지를 나눠려야겠다라는생각이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. 무더탑들래곤의 분노가 이제 깨어나면서 아도가 굉장히 이제 그몸 안에 있던 분노 폭화하기 시작하는데 어서 시작해 피의 전쟁을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해. 아버지 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왕이어서 왕의 권력을 이제 지면서 뭔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초반에는 되게 막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임막의 마지막 쯤엔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왕으로서 길을 가겠다는 되게 너무 안쓰럽고 쓸쓸하고 슬프고 또 아도라는 캐릭터만 봤을 때는 참 되게 안쓰러운 것 같아요. 이내희망어그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네. 습니다습니다습니다 예스. 예스. 예스. 습니다 3일만에 또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었는데. 오늘도 멤버들도 3명이 나온다고 민규 우지 후시가 온다 해서 신경이 되게 많이 쓰였어요. 근데 이제 할수록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캐릭터에 몰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가득해서 이마에는더 에너지 있게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9번 이상은 본것 같은데 그래도 매번 이제 볼 때마다 너무 반갑고요. 일단. 이 시기에 또 뮤지컬을 하면서, 공연을 하면서 우리 캐럿분들이 앞에서 응원해주시고 정말 너무나도 귀여운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지켜봐주시는데 참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, 할 때마다. 너무 감사하고 정말 캐럿분들이 앞에 계셔서 제가 더 정말 든든하게, 듬직하게 잘할수 있구나라는 걸참 공연할 때마다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남은 공연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 공연 안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감정들을 녹여서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하니까 잘 느껴주시고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사랑합니다. 안녕!